자 해먹고 싶어손 농수산물 시장 왔습니다. 오늘 또? 예, 네, 미도수산아 지돔. 요거 지금 킬로 좀 넘네요. 예. 네. 요 85,000원이야? 요 요거로 그러면 오늘 좀 해주실래요? 아 지돔. 자이 까만 옷을 딱 벗으니까 안에 살짝 빨간 살이 딱 드러나네요 어우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아우 도망 깨끗하네요 또 방어를 좀 서비스로 주셨네. 아, <웃음> 저 방어 한번 찍으러 와야겠네요. 수었습니다. 자, 샀습니다. 자, 지도음에 상을좀폈습니다 아, 이거 서비스로 좀 주신 방어. 네, 그다음에 처갓집에 준 김치, 익은 김치들. 거기다가 써주 한잔 아, 기가 막게또한 잔?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. 아 여러분들 날이 꽤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좀 추워질 때또 야장에서 먹는 술 요것도 느낌이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제가 영화에서 그본 대사가 생각나는데 날씨 또한 맛의 일부분이다 음또 추울 때 야장에서 또 먹는 이 회에다 소주 한잔 이것도 기가 막히거든요 올해 또 기억에 남고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지돔 같은 경우는요 키로 6만원 양식인데도 좀 고가입니다 이 철이 지금 살짝 조금 끝물로 가고 있는데 또 맛있을때라고 해요 네.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겉은 좀 회색이었는데 속은 살짝 붉은빛 여기 딱 띄면서 음. 자. 응 아 달다 아 씹을수록 뒤에서 단맛이 딱 올라옵니다 자오엄아 음. 아, 요게 아한대해 아주 요게 살짝 기름짐이 살짝 있어요 그러면서 고소합니다 살이 예, 살짝 조금, 조금 단단한 편이에요 찰짐 식감도 있고 단단한 편인데 요거는 이제 숙성을 시키면 또 굉장히 또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숙성되기 전에 바로 떠서 갖고 왔으니까 그래도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음. 야 야좀 부석함 없이 살짝 단단한 살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돔 같은 경우는 자연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약간 좀 향이 있대요 저 처음 먹어보는데 자연산을 한번 나중에 한번 꼭 먹어보고 싶은데 양식은 또그 특유의 향이 없다고 합니다 요거 양식인데 지금 딱히 먹어봐도 특별히 어떤 향은 지금 안 느껴집니다 그냥 고소하고 씹을수록 되게 단맛이 딱 나는 예.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. 왜? 가자 음. 아, 맛있다. 돈두개 약간 좀, 좀 씹히는 질감이 있어요. 서비스로 주신 또 방어. 슬슬 방어 기름이 올라오면서 좀 맛있어질 때, 음, 맛있어질 때가 됐죠? 요 대방어도 이제 한번 해체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, 기대해 주세요. 음. 이건 좀 음. 음, 음. 맛이 좀 올라오고 있네. 음. 아직 조금 그 특이. 겨울 방어 고소함은 살짝 지금 좀 덜합니다 기름진. 네. 아오늘 맛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제 처갓집 저기 이모님께서 저기 와이프의 이모님이시죠? 와이프의 이모 되시는 우리 이모님께서. 김치를 세종류나 주셨어요 지금 식당에서 담궜는데 되게 맛있다고 요거도 같이 한번 먹어봐야지 이야 이 아이고 아이고 아까워 음 아으 무슨 김치에 먹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원한 이은 김치 같은 거에다가 회를 먹으면 생각보다 궁합이 잘 맞고 맛있습니다. 나중에 기회 되시면 드셔보시고. 야. 야 금방 먹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아유 잡아. 음요거는 아. 살짝 좀더 얇게 썰어달라고 해 되거든요. 저는 약간 좀 도톰하게 먹고 싶어서 도톰하게 잘라달라고 했는데 살이 살짝 좀 단단함이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살짝 얇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두껍다고 맛없다는게 아니라 음. 아 매번 영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 무슨 회를 상추에 싸먹냐 저 먹을 줄 모르네 요런 저 생각하시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거예요 근데 입맛은 진짜 다자유예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회를 상추에 싸먹는걸 좋아하는데 어디가 눈치보여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아 그건 먹을 줄 모르는거다 전혀 눈치보지 마십시오 입맛은 다 주관적인거고 음 어떻게 먹든 본인이 맛있게 먹으면 그냥 그게 정답입니다 자어이수가다 음... 자. 어이, 어 근데 맛있어 싸 먹는 게 물론 상추를 싸서 먹으면 무슨 인지회 식감 자체가 채소랑 이렇게 좀 섞이면 어, 섞이면서 이 특유 회 자체만 먹었을 때 느껴지는 식감은 다른 것랑좀 섞이겠죠 근데 맛있어요 <웃음> 채소랑 같이 딱 들어가면 음. 야어 아음 됐다 아아 아나 이쪽 아래쪽으로 살짝 배쪽으로 살짝 내려가니까 또 특유의 기름진 고소함이 또딱 퍼지네 아우 자 방어 방어에 또한 일잔 어 파김치 이신 방김치에아어 자다 자, 다 l t 고 자. 마이크 요거 지금 배터리가 나갔는데 지금 그걸 모르고 찍고 있었네 이제 <웃음> 아, 깻잎에 한입 싸보자 아. 아, 총각무김치. 야 무기쩐한 맛이랑 김치를 담을때 생강이 살짝씩 이렇게 좀 들어가잖아요 야은나게 무김치 씹으면서 나는 생강향이랑 생선회가 또 괜찮은데요? 예. 영상보면은 댓글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뭐 무조건 다 맛있다고 하냐 예. 그래서 제가 결론 하나 좀 내리자면 저는 세상에 별로 맛없는게 없는가봐요 송광무김치에다 회를 먹어도 그냥 맛있어요 <웃음> 어? 응. Mm -hmm. 어. 아. 어. 어, 춥다. 자, 지돔회 그리고 어그 서비스로 주신 방어 거기다가 맛있게 한번 한잔 해봤습니다. 예. 아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쥐돔. 요거는 한번 기회 되시면 파른 데가 있으면 한번 꼭 한번 맛보시면은 어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 어, 정말로 맛이 좀 괜찮습니다. 회가. 네. 어 추운데 좀 밖에 오래 있었더니 코가 지금 살짝 좀 맹맹한. <웃음> 어, 사랑하는 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